드로잉제의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모습 머리통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려주시고 원의 중심을 찾아줍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원을 그립니다 타원으로 그려주던 옆면 원이 옆모습에서는 기본원과 같은 동그란 원이 됩니다 원을 6등분 해주고 같은 크기의 등분으로 아래쪽을 잡아서 턱의 위치를 찾습니다 동그라미가 잘 안될때는 될 때까지 돌려줍니다 절대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좀 찌그러져도 되니까 그냥 그리세요 앞쪽 다음 부분입니다 여자를 그릴거라서 턱을 조금 작게 그려줍니다 이런식으로 등분해놓은 부분을 눈에 잘 띄게 일단 위치를 잡아주고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위쪽 이마 끝입니다 여기는 눈썹 부분입니다 기본 원의 중심에서 눈이 시작됩니다 쭉 눈코입을 그려줍니다 눈이 들어갈 위치 옆얼굴에 눈은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얇은 타원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동그란게 아니고 얇은 타원 눈썹도 그려주고 눈에서 쭉 연장선을 꺼서 귀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귀는 원의 중심부분에 위치하면서 눈과 코 사이에 들어갑니다 뒤통수를 약간 안쪽으로 깎아주고 목을 그려줍니다 입술의 모양을 조금 다듬겠습니다 좀 예뻐 보이게 턱이 조금 크네요. 조금 진하게 그려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위치 머리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머리 두상을 이렇게 따라서 귀에서 내려와서 눈과 코의 3분의 2 지점에서 꺾이는 선을 찾아서 옆면 광대뼈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옆 얼굴을 잡아 주는 겁니다 이목구비를 다듬으면서 머리카락을 그려 주겠습니다 제가 인물을 그리니까 어릴 때 주변에서 여친 남친 얼굴을 그려 달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 많이도 그려 준것 같은데 근데 웃긴 게 똑같이 닮게 그려주면 생각보다는 반응이 떨떠름 합니다 그래서 실물보다 턱을 좀 깎고 이목구비 비율을 좀 맞춰 가지고 뭐눈을 조금 크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예쁘게 그려주보니까제 생각에는 실물과 조금 안 닮아서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이제 조금 예쁘게 그려줬는데 그림을 보고 반응들이 똑같이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실물보다 예쁘게 잘생기게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사진을로 치면 뭐 수백 장 찍은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한장 뽑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물화를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뭐 얼굴을 예쁘게 그리는 거는 이제 좀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얘는 되게 못생겼네 아무리 예쁘게 하려도 안 되네 아이씨 그렇게 해서 이런 옆모습을 좀 예쁘게 그리려고 하면 이마 라인하고 코 각도 그 다음에 인중과 입술의 연결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하게 조금 꺾기는 모양에 따라서 되게 예뻐지기도 하고 좀 못생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림 그릴 때 참고하셔가지고 담게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 실물을 보고 좀더 예쁘고 잘생긴 얼굴로 내가 의도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게끔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 얼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비율 나누는 기준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남자는 좀 샤프하고 강한 특선으로 그려줍니다 뭐 백마탄 왕자 같은 이목구비 뚜렷한 이목구비 이런 거 요즘은 사실 뭐 백마탄 왕자 뭐 흑기사 같은 이런 말잘안 쓰지만 예전에는 많이들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백마탄 왕자 흑기사 이런 거 정말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하고 생활 같이 많이 하니까 몸에서 말똥 냄새가 장난 아니게 납니다 그리고 말탈 때는 말등이 이렇게 딱밀착돼야 되니까 다리에 힘을 줘서 말 몸통을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말에서 내리면 다리가 완전 오다리입니다 그래서 오다리라서 이렇게 어기적 어기적 걷습니다 그리고 말을 오래 타서 바운스가 돼 가지고 엉덩이에 계속 자극이 가기 때문에 치즈를 달고 산다고 합니다 왕이 피곤해서 자면 왕자 어, 다음 영상에서는 인체드로잉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인체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명화 속의 사람들은 별 벗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